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하루 3분 주산 24일 차 머리와 꼬리를 활용한 8과 9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오늘 8과 9까지 배우면 머리꼬리 운주법 은 모두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운주법과 보수와 짝에 대한 것 머리꼬리를 배운 거기 때문에 운주법 더하기는 모두 배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, 지금부터 제가 8, 9에 대한 운주법, 머리꼬리 활용한거 두문제씩 시작하겠습니다. 자 보세요. 엄지검지 털고, 첫번째 7, 7, 8더할수 없음.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, 그 다음 또 8을 더 해야 돼요. 자, 같은 수인데 운주법이 다릅니다. 5가 내려왔어요. 할수 없을 땐 앞자리 먼저 올리고 8에 대한 꼴이 3을 올려주시면 돼요. 자 다음 4. 4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 1밖에 없네요. 그리고 5를 활용하면 되죠. 그럼 5에 짝 4에 짝 1을 내려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7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자 5가 내려왔죠. 7의 꼴이 2 더해줍니다. 그러니까 답이 3. 34가 되었습니다. 자 다음 2번 1 3 4 자, 5가 남았죠? 4의 짝1 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8 8더 하겠습니다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여기도 또 8이 있네요. 5가 내려온 팔이에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일단 올리고 8에 대한 꼴이 3을 올려주세요 그럼 답이 24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3번 5 9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9에 대한 꼬리 4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 또9 여기는 5가 안 내려왔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4 5를 활용하면 되겠죠 살짝 1을 내려 주시고요그 다음 6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이 내려왔으니까 5가 내려왔으니까 6의 꼴이 1 하니까 33이 되었습니다. 자 다음 5번. 5, 9 앞자리 올리고 9에 대한 꼴이 4 올려주세요. 그 다음 4를 더할 거예요. 4를 5를 활용하면 되죠. 4에짝 1을 내려주시고요. 그 다음 8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뺄수 있죠. 그 다음에 9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러니까 35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머리와 꼬리를 활용한 6 7 8 9를 모두 배웠습니다 자 머리꼬리가 가장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더하기 기본 운주법 보수 5의 짝 머리 꼬리 6 7 8 9 모두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은 빼기는 역으로 나가면 되고요그 다음에 더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곱셈을 할수있고요 빼기를 할수 있으면 나눗셈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숫자만 커질 뿐 계속 연습한 거랍니다 자 친구들 요 문제 잘 연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